안녕하세요 에너지입니다네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는요 맛이밥 프리미엄 단백질 다이어트 도시락으로 점심 겸 저녁을 한번 먹어봤는데요 도시락이 하나 남았어요 그거 전자림제 대표 운동한 영상 한번 보시죠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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잔 네 마지막 도시락은요 훈제오리와 곤약 곤드레밥이에요 요거 먹고 그맛있밥 프리미엄 단백질 다이어트 도시락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세가지 먹어봤을 때 그냥 먹어도 맛있거든요 근데 전좀 매콤한 걸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어김없이 스리라차 소스 얘를 조금 뿌려서 먹을게요 와 이러니까 더 먹음직스럽지 않아요? 우선은 오리고기부터 오리고기부터 아, 고기야 고기 오리고기 오 이군데를 보냥 다네 브로콜리 하나 딱 올리고 오리고기 딱 감으려서. 그, 음. 오리고물 짭조름한가, 스트레스이좀 매콤한가, 야채들 아삭아삭함이 너무 좋아. 음! 아, 오리고기의이 고수함. 이게 하나 착 올라서. 다이어트도시라는데 이렇게 맛있어도 될까요? 응? 음네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는요 맛이 밥 프리미엄 단백질 다이어트 도시락을 먹어봤는데요 이건 총네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닭가슴살 곤약 곤드레밥 두 번째는 제가 지금 방금 먹었던 훈제오리와 곤약 곤드레밥 세 번째는 돼지 안식과 카레 곤드레밥 네 번째는 소고기와 건드레 곤약밥 이렇게 네 가지로 구성되는데 우선은 제일 마음에 들었던 거는 네 가지 다 토핑의 종류가 다르잖아요 뭐 닭가슴살 돼지고기 안심 어 훈제 오리 소고기 이렇게 다르다 보니까 질리지 않게 먹을 수 있어서 너무 만족스럽고요 그다음에 다이어트 도시락을 보다 보니까 뭐 야채도 있고 곤약. 밥도 있고 고기도 있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뭐 단백질과 지방, 탄수화물, 식이섬유 이렇게 균형 잡힌 식사로 한 끼를 딱 먹기에 되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. 그리고 제는전맨 처음에는 이게 분양 밥이라서 소화가 금방 돼가지고 좀 배고프지 않을까, 포만감이 없지 않을까 싶었는데 어머니 위에? 위에 고기들이 엄청 많잖아요. 토핑이 뭐 닭가슴살 이런 게 너무 많아가지고 진짜 포만감이 엄청 오래오래 가더라고요. 거기다가 이제 이거는 어? 헬스 트레이너 분들이 추천하시는 도시라고 잖아요 그러다 그러니까 보니까, 어, 내가 이거 먹으면, 나, 그 트레이너 분들처럼 몸짱 되지 않을까? 이런 기대감, 신이적 기대감, 이것도 있고요. 그래서, 그래서 더 맛있게 느, 맛있게 느껴 것인지도 몰라요. 또 이거 제가 제품을 사다 보다 보니까 이게 햇삽 인증을 받은 생산 제조 시설에서 제조를 한대요. 제가 눈에 말씀드렸죠. 저는 이제 회사에서 이런 인증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인증 받기가 정말 힘든 거 알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인증, 햇삽 인증을 받은 시설에서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더욱더 믿음이 가고 신뢰가 가는 것 같습니다. 또 이게 보니까 단백질 함유량도 어, 되게 좋아요. 되게 좋고. 한 끼에 350에서 한 400칼로리? 좀저 중후반 되는데, 그래보지 한끼로 간단하게 먹기 너무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. 음, 정말 맛있었어요. 고기 우선은 나 토핑이 많이 드는 게 많이 들 들어. 고기 진짜 좋아하거든요. 진짜 네 어, 가지 종류 고기가 다 달라가지고 정말 질리지 않게 먹을 수 있었고, 진짜 기본적으로 다이어트 도시락이지만 너무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네, 그럼 이번 주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